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정구입니다 지난 3월 4일 대한민국 게임 시장에 큰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게임이라 불리는 서든어택이 배틀그라운드와 오버워치를 제치고 PC방 점유율 순위 2위를 차지한 것이죠 이는 단기적인 변화가 아닌 4월인 지금까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지속되어 오고 있는데요 예전 오버워치와 배틀그라운드의 인기를 생각하면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지금 어떻게 서든어택은 숱한 작품들을 제치고 순위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오래된 서든어택에게 순위를 내어준 오버워치와 배틀그라운드는 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 지경까지 온 것일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천천히 살펴보시죠 이번 영상에서 가장 크게 나눠봐야 할 주제는 인기를 점점 잃어가는 배틀 로얄 점점 갈피를 잃어가는 오버워치 이렇게 총 두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사실 이 지경까지 간 이유는 물론 서든어택이 꾸역꾸역 현상 유지를 한 영향도 있겠지만 두 게임의 부진으로 인한 어부질의 영향이 더큰 상황입니다 일단 배틀그라운드 먼저 살펴보시죠 2017년 해성같이 등장한 이 게임은 시대를 휩쓸어갔습니다 배틀로얄이라는 신생 장르를 주류로 끌어올린건 물론이며 대한민국 게임 역사상 최초로 스팀 동시접속자수 1위 달성 최고 동시접속자수 300만명 달성 등 온갖 기록을 새롭게 갱신하면서 게임 역사에 한획을그은 게임이 되었죠 그러나 배틀그라운드의 인기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의 성공을 보고 온갖 게임들이 배틀로얄이라는 장르를 본인들의 게임에 차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포트나이트였습니다 포트나이트는 원래 pve 디펜스 게임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여러 적들이 유저들을 죽이기 위해 매 라운드마다 들이닥치게 되며 유저들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건축으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다양한 함정들과 무기들로 적들을 공격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게임이었죠 그러나 배틀그라운드의 성공을 본 포트나이트는 배틀로얄 모드를 무료로 배포하면서 발 빠르게 게임의 방향성을 틀어 포트나이트와 배틀그라운드로 유저들이 양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같은 장르이면서도 극명하게 갈리는 게임성 덕분에 배틀그라운드는 아시아, 포트나이트는 유럽 북미로 유저층까지 극명하게 갈려버렸죠. 그렇게 각자 노선을 타기 시작한 두 게임은 서로 다른 방향성과 서로 다른 유저들을 짊어지고 계속해서 배틀로얄이라는 장르를 열심히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하지만 배틀로얄이라는 장르는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게 인기를 잃어버렸죠 물론 핵, 고인물, 버그, 티밍 등등 두 게임의 인기를 떨어뜨린 요소들이 많겠지만 무엇보다 게임의 본질적인 인기 하락의 주요인은 보는 재미의 부재입니다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의 구조적인 측면을 떠나서 현재까지 롤의 인기를 계속해서 만들어준건 e스포츠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스토리와 연출, 그래픽이 출중한 패키지 위주의 싱글플레이 게임이 아닌 이상 온라인 멀티플레이 위주의 게임들이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는 재미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게임을 플레이하는 재미만으로는 이제 인기를 유지하기 힘든 세상에 왔다는 것이죠 자 단순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게임을 플레이하는 건 어떤 게임이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게임이라도 뭐 게임 전자파에 마약을 투여하지 않는 이상 일정시간 이상 게임을 플레이하게 되면 슬슬 게임에 따분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게임을 찾아서 떠나곤 하죠 물론 이런 유저들을 다시 불러 들어오는 수단은 정말 많습니다 복귀 유저들을 위한 이벤트도 있을 것이며 새로운 출발을 알리며 다시 유저들을 끌어오기 위한 여러가지 마케팅도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게임의 재미를 극대화로 경험할 수 있는 대회나 영상보다는 그 파워가 덜한 편이죠 비록 게임이 질려서 잠시 떠났지만 누군가의 엄청난 플레이를 본다면 누군가가 플레이로 인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준다면 누군가가 계속해서 새로운 플레이의 재미를 자극시킨다면 우리는 굳이 누군가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다시 게임을 찾게 됩니다. 이건 비단 게임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연아 선수의 큰 활약 이후 피겨 수강생이 5배 늘고 스케이트화와 의류 매출이 2배가 느는 등 무언가 큰 영향을 줄 만한 대회나 순간이 존재한다면 사람들은 자극을 받게 되기 마련이죠. 음식도 우리가 수도 없이 먹었던 음식들을 질린다고 더 이상 안 먹는다고 해도 누군가 치킨을 맛있게 먹는 영상을 누군가 라면을 맛있게 먹는 영상을 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다시 끌리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지금 시대는 보는 재미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시대입니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사례를 보면 단순히 대회를 그저 게임을 즐기는 순간으로 보내버리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매 대회 시즌마다 여러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하여 곡을 만들고 테마를 만들고 흥미로운 스토리를 집어넣는 트레일러를 공개하고 대회장을 연출하는 등 굳이 이 게임에 크게 흥미가 없던 사람들까지 흥미를 가질만한 하나의 축제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대회를 보고 유저들은 계속해서 게임을 떠나지 않고 돌고 돌게 되며 게임의 구조적 특성상 여러가지 영상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영상 컨텐츠를 보고 다시 게임을 시작하는 사람 등 보는 재미를 다각화시킨 이 리그 오브 레전드는 이처럼 끊임없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배틀로얄의 장르의 대회들은 이 보는 맛이 너무나도 떨어집니다. aos 게임은 일반적으로 5대5의 팀 파이트 게임 캐릭터 하나하나의 특징이 다르고 맷 또한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게임의 흐름을 유저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그한번한번 한번 전투의 임팩트가 매우 강렬하죠 그러나 100명이 참여하는 배틀로얄은 초반에는 전투의 흐름을 파악하기도 힘들뿐더러 그 전투 하나하나가 가진 임팩트들이 너무나도 약한 편입니다 게다가 특별한 슈퍼플레이가 나오지 않는 한탑 20에서 12전까지의 긴장감은 상당히 약한 편이죠 그러다보니 그렇게 돈을 쏟아붓고 상금을 뿌려대도 보는 사람들이 즐겁지가 않아 점점 대회의 규모는 축소되고 영상 소재로 사용할만한 주제도 점점 고갈되어 유저들이 게임을 계속해서 플레이할만한 흐름을 만들어내질 못합니다 당장의 배틀그라운드 포트나이츠 뿐만 아니라 빠르게 하락세를 겪은 에이펙스 레전드 최근에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았지만 역시나 빠르게 인기가 꺼져버린 워존까지 배틀로얄이라는 장르는 아직까지 밑빠진 독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기존의 배틀로얄에 질린 사람들이 새로운 배틀로얄에 대거 이동하면서 초반에는 무섭도록 사람들이 몰리지만 그 인기는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거짓말같이 빠져나가는 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장르라고 할수 있죠 그러다보니 선점효과 플러스 이미 한국에서 어느정도 식어버린 장르인 배틀로얄 게임인 포츠나이츠는 CR도 안 먹히는건 물론이며 배틀그라운드도 지금으로선 한국의 터줏대감인 서든어택에게 2위의 자리를 내어주는 다소 치욕적인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스팀 동시 접속자 수 또한 25만에서 40만이라는 적지 않는 수치를 유지 하고 있지만 예전만큼의 인기는 더 이상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버워치는 배틀로얄 장르의 유행을 사실상 끊어버린 어마무시한 파장을 불러온 게임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블리자드의 새로운 IP, 다양하고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존재하는 새로운 게임이지만 총을 잘 쏘지 못한 유저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설계 등 다소 남성량이 강했던 배틀그라운드에 반해 오버워치는 연령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큰 인기를 끌수 있었죠. 그러나 팀포트리스와 비슷하게 기반을 두었지만 아이템을 통한 변수 창출이 아닌 다양한 영웅을 통한 변수의 다각화는 오히려 독이 되었죠 팀포트리스2 같은 경우는 게임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새롭게 추가된 영웅 없이 각 영웅들에게 장착할 수 있는 아이템들로 유저들이 게임 플레이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하였으며 캐릭터들마다 각자의 커스터마이징이 존재하다 보니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는 재미도 존재하였죠 그러나 오버워치는 이 그림자를 벗어나고 싶었는지 계속해서 영웅을 양산하는 쪽으로 게임을 개발해 나갔습니다. 새로운 영웅이 나올 때마다 유저들의 흥미를 끌어들일 만한 다양한 이벤트나 게임 속 단서 그리고 흥미를 복돋아줄 트레일러까지 초반엔 나름 그 전략이 잘 먹혀들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되면서 계속해서 영웅들은 불어나기 시작했고 이들 사이의 밸런스를 잡기란 더더욱 힘들어져갔습니다. 하나의 특색있는 이 영웅에게 플레이를 다각화시키는 아이템과 수많은 영웅들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너무나도 수명의 차이가 극명합니다 생각해봅시다 오버워치가 영웅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노선을 탄 이상 꾸준하게 영웅들이 출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영웅들이 출시되어 50명 100명까지 영웅들이 늘어났다고 칩시다 과연 정상적으로 게임의 밸런스를 잡는게 가능한 일일까요? 리그오브레전드처럼 하나의 영웅을 잡고 고정시키는 방식이 아닌 이 게임이? 그렇다고 영웅을 더이상 만들지 않는다? 그럼 게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 게임이 망하는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팀포트리스2의 방식이 더 유연하다고 봅니다. 딱 정해진 역할군에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아이템을 변형하여 즐길 수 있는 시스템처럼 말이죠. 극단적인 예시로 무려 232명의 영웅이 존재하는 국산 게임인 로스트 사가의 밸런스는 잡기가 불가능한 수준이며 이미 포기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무튼 오버워치는 그밖에도 방벽 영웅을 계속해서 양산해 낸 결과물인 방벽워치 메타를 이해하지 못한 패치로 인해서 유저들은 거듭 실망을 했었죠 거기에 몇 년이 지나도록 오버워치의 영웅들을 소진만 하고 있는 나무늘보도한수 접고 갈 수준의 스토리 전개 게임 속에서까지 이어져가는 남녀 갈등 핵 대리 트롤 욕설 등등 수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오버워치는 계속해서 유저들이 게임을 플레이해야할 흐름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패치를 하면 할수록 게임의 수명은 점점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역주행을 이어 나갔죠 결국 오버워치는 2 2를 도입하면서 본인들의 밸런스 패치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2 패치는 그저 임시방편에 불과하였습니다 딜러 편향적인 패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너무나도 수동적일 수 밖에 없는 힐러와 탱커에 비해 아무래도 게임의 전체적인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딜러진의 인기가 월등하게 높았기 때문에 기존의 딜러 유저들은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엄청난 대기열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기에 또 최근에는 영웅 로테이션을 도입하면서 유저들에게 큰 반발과 조롱 섞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결국 또 근본적인 밸런스 패치를 하기보다는 이 밸런스를 포기하고 돌려막기식 패치를 진행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이래놓고 또오버워치가한 패치가 무엇이냐 자유경쟁전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밸런스 실패를 인정하고 자유경쟁전에서 이배 패치를 도입하고 그것도 아니다 싶으니까 거기에 영웅 로테이션을 도입했지만 자유경쟁전 모드까지 도입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지금 오버워치는 오버워치2를 위한 희생양에 불과한 패치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실제로도 오버워치 2 공개 이후 세달 주기로 계속해서 나왔던 영웅들의 주기도 깨지고 있고 전체적인 패치의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졌기 때문에 이 정도는 킹리적 가심이죠 결국 오버워치는 현재의 블리자드를 보여주고 있듯이 전형적인 용두사미를 보여주면서 천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결국 출시한 지가 10년이 넘은 게임에게 자리를 내어주며 찬란했던 영광의 순간은 완벽하게 몰락해버린 두 게임 가만히 현상 유지만 해도 알아서 오버워치랑 배그가 자빠질텐데 헛짓거리로 300억을 날려먹은 서던어택2는 오늘도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름 대악마 라고 불렸던 배틀로얄 장르의 하락세 세계 최고의 게임 개발사라는 타이틀과 함께 몰락해버린 블리자드와 오버워치 과연 지금의 리그오브레전드의 절대왕정시대를 끝내버릴 게임이 등장하게 날까요 갈피를 못잡고 우왕좌왕하는 오버워치는 언제쯤 유저들이 만족할만한 패치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빠르게 식어버린 배틀러의 장르는 다시 떠오를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여러모로 재밌어지고 아직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